열세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음. 개인기가 있어야 하나요? 있으면 좋죠. 근데 저도 개인기 없거든요. <웃음> 개인기 없는 쇼우스트가 술수께끼 빽이에요. 아, 개인기 준비 네, 있으면 좋죠. 아니, 개인기 있으면 좋죠. 뭐 성대모사라든가 뭐뭐 뭐 춤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거는 뭐 인생 살면서 좋은 거 아닙니까? 필수는 꼭, 아니다. 꼭 쇼우스트가 아니어도 어, 그런 게 슬프네. 개인기 있어요? 저 까먹었어요. 아, 까먹었어요. <웃음> 어 왔다 왔다 한번 해줘요 네. 까 오랜만에 까 까마귀. 까마귀는 깍하고 음. 울지 않습니다 까마귀가 울 때는 아아 <웃음> 아, 이거 근데 제가 이거 꽤연말에 했습니다 제가 청계산에 다녔을 때아 <웃음> 진짜 그렇게 불어요 네 까마귀 이제 소리가 어, 까깍하고 까악 어. 까악 들리면 어, 어. 이제 저희 친오빠가 음. 야 얘기 나눠봐 이러면 음. 이제 까 깍깜 어, 카메 대답을 여기서 아 진짜 그 까마귀가 아 그래요? 어, 네, 까까 하고 울자. 까 이게 아니에요? 네. 어, 아 이렇게 웁니다. 나도 개기 하나 생겼네. 아, 그만 네. 아, 가져가셨어요. 까마귀는 <웃음> 까악 하고 울지 않습니다. 까마귀는 <웃음> 아. 안돼, 아, 네. 그렇게 안 <웃음> 돼. <온다고. 웃음> 죄송해요. 하나 생겼다. <웃음> 그렇게 까마귀 하면... 말고는 없어요? 개기? 고라니는 어. 여기서 보여드릴 건고라 고라니, 수가... 고라니 고라니는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와.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고라니 소리 다 들어보셨다고요? 어, 어. 나도 군대 나왔는데? 아 저희 오빠가 이제 어. 군대를 갔었는데 그산 꼭대기로 갔었거든요. 예, 예, 예, 예. 비명 소리랑 음. 똑같다고 그래요? 어 고라니 소리 안 들어보셨으면은 그리고 저희는 <웃음> 저, 제가 지금 소음 공예를 할 수가 있어서 고라니 소리 들어주세요. <웃음> 고라니가 아 이렇게 울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진짜? 네. <웃음> 진짜 북한산이나 이런데 갔을 때 고라니가 어디선가아아 깨가지고 아! 아! 이게 뭐야 이랬더니 오빠가 저 고라니 소리다. <웃음> 사람이 고... 악수듯시 울어요? 네. 근데, <웃음> 아! 이게? 네, 근데 이거는 시어스가 가져갈 개인기는 아닐까요? 그러면 아, 나 생각났다. 기린, 기린 울음소리. 어, 기린 어떻게 울어요? 기린 울음소리. 기린. 울... 못 들어봤죠? 기린이 울어요? <웃음> 기린은 울지 않습니다. 아. 아, 런 것도 개인기로. 어, 이거 자기 소개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. 기린 울음소리 들어본 사람 없어요? 어, 그러니까. 원래 너, 안 들. 너무 높아서 그런가? 아, 히이. 기린 울음소리 들어봤냐고. 아니. 말이 아니에요, 기린은 하긴 나도 뭐 확인해 봐야 되는데 기린은 울지 않는다라고 어저 들었어요. 아, 예. 그런 거 없는 일 수도 있습니다. 너무 <웃음> 알싸. 네. 자, 개인기는 동물 소리. 자, 예. 그래서 이제